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390 제가 가진 성경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나하를나바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죠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드는 분명한 제 생각은 아 이건 정말 마지막 때의 끝점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의 끝점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런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크게 그렇게 들리는 것을 실감합니다. 말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뜰리게그 어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바른 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안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제게 이 요한계시록을 어, 예전에 주일 날 오후에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식으로 제가 풀었는데 어, 주일 이낮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식으로는 풀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요한 계시로 강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바른 마음과 몸가짐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게 가득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묵시가 있고 예언도 있고 상징도 굉장히 많아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고 있죠 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또 어떤 분들은 아이 계시록 읽으면 도무지 모르겠어 아, 너무 어려운 책인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당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책이 쓰여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당하고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골로세움 원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형국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게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 추후 한 90년 시대에는 이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도미티안 황제 추후 90년에서 10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는 황제 숭배라는 이 방식으로 이 로마 전세계 통치력을 행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안정과 복지를 제공해 주었죠 그러나 신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핍박을 가한 시대가 주후 90년대, 100년대 이 어간입니다 바로 이때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기, 주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오기 시작했고 네로 황제 때 사도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도미탄 황제 때 요한계시로 기록될 당시에는 당시에 로마만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속국들 이 지역의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몰수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저도 아무렇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정말 교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곧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곧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이 죽어가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실 텐데 왜이 고통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나 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나 라고 답답해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이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임하여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세계 실상이 있다 그 실상을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을 통하여 이 게시록을 쓰게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계시록의 도대체 주제가 뭡니까? 재림입니까? 휴겁니까이 계시록의 주제를 우리가 하나로 딱 한번 잡는다면 어린아이 하나가 이 계시록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계시록 책을 탁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이기신대요. 예수님이 이기신대요, 아빠. 맞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다 계시록의 주제이자 흔들릴 수 없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의 주제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목회자가 설교해 왔지만 압축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이 역사를 완성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계시록은 종말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핍박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담댐을 얻습니다. 여러분 끝을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끝을 안다면 지금 일어난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드라마의 끝을 보고 나서 처음 보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전체가 일목연하게 이해가 되듯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알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 어디를 읽더라도 끝을 향해 달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야기가 전체 인류 역사에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확연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전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인데 이 사건, 이 사태가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어느 시대에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와 있는가를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계수룩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기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이요한계시록 1장 3장에 쓰여진 이 상황은 뭐 예배적인 상황이었어요 예배적인 상황 1장 3절의 그 원어를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시간에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50cm 정도 이 넓이가 되는 두루마리를 쭉 펴서 이하나님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읽는 자는 예배 시간에 단수 한 사람이겠죠 목사가 읽거나 뭐 당신은 목사가 없었지만 또 회중의 대표가 읽거나 그 자가 복이 있고 그 읽는 것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더군다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읽는 자가 복이 됩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지식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당연히 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핍박의 기간은 얼마가 될 것이며 이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성도들과 이 사실을 모르고 당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말서를 알고 즉 그리스도도 알아가고 환란의 기간을 아는 사람은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의 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이 아는 자가 이길 수 있다 이 예가 성경에도 꽤 나오죠 그 좋은 예가 1 1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호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했을 때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적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찝찝거렸어요 근데 아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군사를 보내고 또 작전을 짜서 시행을 하는데 본번이다 들키고 맙니다. 희한하게. 아니, 자기들이 군사를 이쪽 길로 보내면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그쪽 길을 딱 지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스라엘 왕그 밑에 성견자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계시도 받고 하나님께 지식도 받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모든 정보들 저기 쳐들어올 것 어디로 쳐들어온다 이것까지 다하나님으로또 받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은 방비를 잘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내일 모레 이쪽 길로 온다 군사 딱 대비하라 근데 아론 왕이 딱 쳐들어가니까 어딱 버티고 있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치밀한 작전을 써도 번번이 실패했더라 그 이유는 바로 아는 자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들 아는 것은 이기는 성도가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이 언제 끝날는지,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기 때문에 방비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거의 죽을 처지인것 같은데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참 이분들이 저는 제일로 안타깝습니다 누구든지 집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될 때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몸에 질병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야말로 어느 때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할 때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때가 그때여야 하는데 말씀이 필요한 때이고 은혜가 필요한 때인데 그렇게 되면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려운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견뎌낼 힘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숨어들지 않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강조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엘리야 시대 때에 3년의 기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숨겨셨는데 그것은 당시 엘리야는 그 아하 시대 때에 말씀을 담고 있는 유일한 그릇이었다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버렸다 그리스네가에 피하라 숨어라 말씀의 기건 그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버린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다 심판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 날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닫히는 영적 기건은 우리의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닫히는 영적 기건이 여러분의 삶에 떠나가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다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알다시피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 우리 기독교와 이 미신의 신앙이 차이점이 뭐냐? 중요한 차이점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신적인 종교는요 하나님이나 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의 능력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 신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자기의 소원 자기 어떤 문제 그거 해결받으면 끝이야 미신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따른다거나 왜 내가 신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슈퍼맨처럼 신의 능력이 역사해서 자신의 소원만 이루어주면 고마울 뿐이다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종교인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또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이 미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 일부에 배우신 저와 여러분이 이 미신적이거나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에 어떤 문제도 아래고그 소원도 해결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또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신의 능력만 내게 필요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이것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듣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이제 부르셔서 어,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지냈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꼬꾸라져 버렸어요. 영광의 주님을 이 사도 요하는 반모습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영광의 주님, 그 경험한 어, 말씀이 요한계시로. 그 13절부터 16절에 쭉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띄우지는 않겠고요 13절에서 16절 이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한번 다 같이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쓴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의 표현은 다 상징이죠 이 상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모습은 설명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웠다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만나는 것은 환상도 아니에요. 꿈도 아니에요. 만약에 환상이라고 꿈이라면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대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회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제자였다. 또 3년 동안 동거 동락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면 이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사라지기 마련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부교육자들이뭐 나를 늘 만납니다. 그런데 저하고 만나면서 당회실에 회의하고 모양실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막내 만나면서 막 손이 부들부들 막 늘리는 그런. 두 격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가 목양실에 잠깐 뵙시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많이 떨리는데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늘 자주 대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시죠. 늘 자주 대하는 분들은 뭐이 존경심이나 또경애심이 없게 마련입니다.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면. 자, 그렇다면 요한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3년이나 지내게 지냈으니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가?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 부둥켜 안으며 아,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반가움을 표현하며 격이 없이 다가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버렸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고쳐 먹고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있겠다.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나 같은 목사 같은 사람, 장로, 권사 이런 분들, 집사,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마치 옆집 아저씨 정도처럼 생각되는 그래서 교회 와서 제멋대로 막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사역을 계속 읽어내고 기도의 집사역도 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전통, 또 어떤 율법, 어, 어떤 그런데 많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에 계속 하나님의 친밀감을 풀어내고 아가서를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밀함으로만 주님을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도 또한 동전의 양명처럼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뭐, 뭐 이렇게 슬리퍼 탈들 끊고 막 그냥 막 소대나시 차림으로 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좀 존경스러운 분 정말 따르고 싶은 분 만날 때슬리퍼 제일 젤 꺾고 아무 때나 소든 나시고 그렇게 막 호들면 손 넣고 이렇게 그분을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분 만날 때도 선생님이나 어떤 스승이나 은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여러분 바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예배드릴 때 주님 만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친밀감도 풀어지고 또 아울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우려로 보는 그 존경심도 아울러 우리 신앙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는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 너무나 떨리는 하나님 이 구약의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을 당하던 그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을 먹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회복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기도의 집 인턴십 스쿨이 열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에스트 성교사님이 이 친밀감 마지막 때 강의를 하시면서 저에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의 계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신랑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굉장히 가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주님을 대해야 되겠지만 또한 가지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세날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다 밀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왕 되신 주님 심판주 되시는 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항상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죄 가운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도 꼭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주님은 발 앞에 쓰러진 요한을 다 일으키시죠 그리고는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초점이, 포인트가 미래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소아시아 교회였고 성도들의 지금의 삶이었다 물론 이 게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계속,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표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오케이 고기까지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에 가는 일들 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자 볼지하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더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하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시리라 미래에 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가만히 계시록을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계시는 다 묵시와 상징으로만 묘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묵시와 상징 이 묵시와 상징은, 예, 좀 아리송하기도 하지요. 그 말은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과 구체적인 때와 구체적인 사건은 잘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잘 모르도록 천으로 덮어놓은, 손속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뭔지, 지금은 컵인지 알지만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묵시와 상징을 통하여 미래에 관한 일들을 개시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의 윤곽만 보여주는 것이죠.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악한 영은 완전히 꺾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겠구나. 이건 알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해서는 덮어두셨다는, 덮어두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 덮어두신 그것을 자꾸 들쳐내려고 하는 이들이 많죠 뭐 우리에게는 호기심이라는 이 성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많은 책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덮어두셨는데 자꾸 그걸 들쳐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휴거나 666이나 베리칩이나 14만 4천명이나 적 그리스도나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게시록은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게시록과 관련해서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은 종말의 직류는 뭐고 종말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심판이 구체적으로 임하고 언제 임하고 이런 것들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마지막 때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자가 차게 되면 종말이 오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한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 보면 얼마나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된지 모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어조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경고의 말씀을 준 목적이 뭡니까?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려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1990년대에 우리 한국의 다미선교회라는이선교회가 한국 사회를 한때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개그 중에는 이 고3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이 고3 수험생들이 10월 28일 휴가 당한다니까 준비하던 입시 다 때려 치우고 담이 성교회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들을 푸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잘 살라는 것이 요한 게시록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예언을 주시고 이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지만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조금 도의근남이 없어야 된다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물론 앞으로 될 일에 관한 응급도 하시지만 포인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먼저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를 먼저 응급한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다 순서를 지금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현재를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병든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병든 교회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서 컴을 주고 음포를 놓아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현실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자극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현재가 빠진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현재를 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내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이계시록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슨 시험이냐? 목사는 아, 이 주제도 설계하고 싶고 아, 이때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올해 끝까지 계시록에쭉 강요할 수 있도록 <웃음> 여러분 계시록쭉 이제 보면서 저는 초점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렇게 막 성경 공부식으로 제가 풀어가고 싶은 마음은 이분이 없습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더 주목하게 보게 되는 주목하며 바라보게 되는 그분을 정말으로부터 정말 힘과 지혜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력을 얻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이 말씀으로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계시록 1장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면 요한이 그 반모습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철양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을까. 왜냐? 당시에, 이 1, 1세기, 당시에 그 소아시가 교회들의 형편을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진리에서 떠나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무서운 핍박이 다가오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이 요한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첫사랑도 잃어버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는 밤모습에서 외롭게 처절하게 갇혀있는 그 밤모습에서 하나님 이제 교회는 끝이 나는 겁니까?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스탑되는 겁니까? 정말 처연한 그런 어떤 한숨과 애그름이그 요한에게 품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할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첫때 가운데 그리시는 주님 첫대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 그첫대가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여전히 교회 가운데 다니시며 여전히 첫대를 붙들고 놓지 않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죠 여전히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어려움이 오자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도까지도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포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의 그 처지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속출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계속 물었어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 상황도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하더라도 너무 힘겨운데 지금 막 북한은 지금 뭔가 한방 뭔가 버리려고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별한 끝이 있을 만큼 나라 형편이 정말 사람판을 걷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또 읽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고 또 지금 성경으로 읽고 영어는 뭐잘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20번, 30번 정도 읽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크게 말씀하시는 세 구절이 제 가슴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3절에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다 하나님의 이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서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로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계시며 붙들고 계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개시를 일장을 통하여 정말 천둥같이 제 심령 속에 크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외운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 지금 역사는 하나 야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어떤 인는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이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다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일이 그 성도의 행변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계시록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개 개인에게 마지막 때는 확성기처럼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확의기를 축복하고 아멘. 주님 음생 크게 듣고 우리 다 함께 함께 전열을 흐트리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편안한 때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오니까 우리 실상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이 상태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신앙을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고개가 가오띵 그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상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능히 견뎌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핏박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인간이이성과 과거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음성으로 오늘도 이기는 성도가 될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마지막 때 정말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주야 외치면서 주님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